자, 바이타민 명칭 유래 분류 특성을 살펴보고 갑시다. 자, 바이타민은 바이탈아민의 바이탈 합 결합용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 생명체에서 만들 수 없는 바이타민 자, 만들 수 없거나 만들더라도 충분한 양이 되지 않을 경우를 우리가 바이타민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바이타민 중에 특히 아스코르브산 인간에게는 바이타민인데 다른 동물에게는 바이타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에 합성이 될수 있느냐 합성 불가능하냐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비타민 존재 확인된 것은 20세기 초반입니다. 초반입니다. 자, 영국 생화학자 홉킨스에의해고 처음 1906년에 에너지를 내는 물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자, 이거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낼수 있는데. 에너지를 내는 이 물질 이외에 무기물, 물, 이건 밝혀져 있고, 이것만으로 모든 우리 생체에 필요한 물질이 충족되었다. 이게 아니고, 뭔가 어떤 보조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거는 알, 알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타민이라는 물질들이 하나하나 밝혀져요. 1912년에 각기병 각기병 예방을 위해서는 현미에 어떤 질소화물이 들어있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아민을 가지고 있는 아민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이탈아민으로 이름을 붙였고 그 후에 아민 포함한 물질 아닌 바이타민이 하나하나 밝혀져요 그래서 바이타민의 E자를 빼고 빼고 오늘 같이 바이타민 E를 뺀 VITIMIN 까지를 이름을 써서 바이타민 이름을 부를게요 자, 바이타민 주로 어디야? 생리 활성 반응에 관여하더라 자, 거기에 어디 조효소 역할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타민 B군과 NAD, FAD 자이 대표적인 예를 들수 있고 아세칠코에이 포함 그 다음 바이타민 이외에도 뭐가 필요하더라 이게 밝혀집니다. 금속이온들이 필요하다는 게 밝혀져요. 철, 마그네슘, 마그네슘, 칼슘, 올리된데등 금속이온이 필요하더라. 이제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바이타민, 미네랄, 물 이걸 이제 통틀어가지고, 뭐 여섯 가지 얘기, 뭐, 육대 영양소,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 수용성 바이타민, 지용성 바이타민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자, 이 특징,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바이타민의 구조식을 보면서 이것이 수용성인지 지용성인지 여러분들이 구조식을 한번 보면은 좋겠, 좋겠습니다. 자, 티아민, 왜 티아민이었나? 아민이 있고 티오, 티아 그러면은 황을 얘기합니다. 티오 혹은 싸이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에스, 라지 에스, 황입니다. 황이 보이죠? 그리고 아민기, NH2 아민기 보이죠? 자, 이와 같이 당질 대사에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다음 비타민 B1, B2, 리보프라빈 B3, 니코틴산 혹은 나이아신, 비타민 B5, 판토텐산, 판토텐산. 자, 여기에, 당질, 지질, 대사, 조효소, 아세칠, 코에이, 조효소의 생화학적 역할. 그래. 아세칠, 그, 조효소 속에, 이, 조효소 속에 판토텐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NAD에 이 니코친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타민이. FAD에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에 리보플라빈, 바이타민, 리보플라빈, 바이타민 B2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타민이 조효소 만드는 쪽에 다 관여되어 있다. 그 다음 바이오틴, 비오틴, 엽산, 기억 좀 하세요. B12, 코발라민, 바이타민 C, 아스코르부산 콜라겐 합성, 항산화제, 철흡수 촉진을 한다. 그 다음 지용성, 바이타민 A, 레티놀, 눈 건강, 상피세포 보호 역할. 산소 빛 금속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바이타민 D, 칼스페롤, 뼈 성장, 칼슘 흡수 증진에 관여합니다. 열광선 산소에는 안정하지만 산알칼리에 불안정합니다. 그다음 바이타민 E, 토코페롤, 토코페롤,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이타민 K, 메나디온, 혈액 응고에 관여됩니다. 필수 지방산을 다른 말로 비타민 뭐 f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필수 지방산은 우리가 지질 필수 지방산 지질 속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수용성 비타민 이제 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예를 들었던 걸 보세요. 여기. 자, 피로보산입니다. 자, 이 피로보산에 피로보산이 첫 단계에서 자, 마그네슘 이온 필요하고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터 TPP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터 뭐 리포산 FAD 지금 다 관여되어 있죠. 자, 이 관여된 반응에서 아세틸아세틸코에 A 피로보산이 첫 단계 아세틸코에 아, 어디입니까? 이거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피루브산이 해당 과정 마지막 단계에서 피루브산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 피루브산이 어디로 TCA클로 들어갑니다 어디?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가서 첫 단계가 피로부산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아세칠코에이가 만들어진잖아 그렇죠. 여기에 NADH 일몰 나오죠. 그 다음 CO2 수소이온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모르더라도 아세칠코에이 만들고 NADH 일몰 만들어 나오는 첫 단계 TCA 사이클 첫 단계가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아세칠코에이 그랬지만 관여되는 이와 같은 음? 바이타민이 관여된 조효소가 관여되어야만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바이타민 미네랄은 우리가 생화과 연결시키세요. 을 그래야만 이게 어디에 이용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자 티아민피로인산 여기 TPP 그랬는 TPP가 이 물질입니다. 자여 부분이 티아민 여기 인산 길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조식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자 T O 그러면은 사이오 황을 가지고 있다. 아민기 가지고 있고. 자, 뭐 빛에 대해서는 안정한 편이나 형광 물질이 공존하면 쉽게 광분해됩니다. 산성에서 안정한 편이나 알카리성에서 쉽게 분해됩니다. 우리나라 2020년 한국의 영양소 섭취 기준 1일 권장량은 남녀 각각 1.2mg, 1.1mg입니다. 바이타민 B1은 동식물성 식품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보다는 식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냐 함유식품이 종자, 배아, 살겨 뭐 두류, 효모, 도뇨 자 이런 쪽에 있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종자, 배아, 살겨 이거 다 지금 거의 대부분 제거해버리고, 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바이타민 B1 공급이 확 줄어들어버리잖아. 그 다음, 바이타민 B2, 리보플라빈, 리보플라빈. 리보플라빈은 인산 에스터로서 조효소인 플라빈 모노뉴크레오타이드 다시 말해서 FAD 구성 성분이다. FAD 어디에? 자, 이들은 에너지 세포 내에서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되고 있다.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되고 있다. 자, 비타민 B2가 결핍되면은 성장 정지, 식욕 부진, 구각염 설염, 안질 등 피부 장애를 일으킨다. 자, 지방을 많이 섭취할 때 장내 세균에 의해서 비타민 B2 합성이 방해받을 수 있다.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그래서 자, 바이타민 지방을 많이 섭취했을 때 바이타민 B2 합성을 장내 세균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바이타민 B2 합성이 되는데 합성 방해가 지방 많이 섭취했을 때는 방해받을 수가 있다. 산과 열에 안정한 편이지만 알카리와 빛에 약하고 가시광선과 자외선에 의해서도 대부분 리비톨 부분이 파괴되어 효력을 상실합니다. 산 알칼리에서 산 열에는 좀 강한 안정한 편이지만은 알칼리나 빛에 의해서 쉽게 파괴될 수 있다. 그다음 남녀 일일곤 <웃음> 권장 섭취량은 1.5, 1.2mg이다. 주로 동물성 식품에 늘리 분포되어 있다. 나이아신, 자, NAD 혹은 NADP, 자,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되어 있다. FAD, NADP, NADH, f a d h 2 그게 뭡니까? 수소 받고 잃고 하는 과정이잖아. 그렇죠? 수소나 전자를 얻는다 환원이고 잃는다 산화잖아. 그러니까 다 산화하는 반응에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아신, 자이 나아신이 이 나이아신 결핍은 주로 어디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병명이 페라글라라는 병입니다 자, 페라글라 다시 말해서 옥수수에는 이 나이아신이 굉장히 함량이 적어요 옥수수 그러면서 부족한 영양성분 그러면은 이 나이아신입니다. 자, 옥수수의 제인 단백질 속에는 나이아신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트립토피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함량이 적기 때문에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나이아신이 부족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자 뭡니까? 나이아신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질이 하나 나오죠.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나이아신으로 전환될 수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이아신 그러면은 트립토판 연결시키고 옥수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주세요. 남녀, 일일 권장 섭취량은 16, 14mg입니다. 그 다음, 판토텐산. 자, 판토텐산. 판토텐산은 조효소 A의 구성성분입니다. 조효소 A의 구성성분입니다. 자, 조효소 A 굉장히 중요한 생체 중요한 조효소입니다. 그러니까 조효소 A가 그러니까 아세칠코 A 만들어야 되잖아. 아세칠코 A 못 만들면 TCA 사이클 못 돌잖아. 그렇죠? 그럼 TCA 사이클은 어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다 공통 경로잖아, 맞죠? 그럼 다안 돌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판토테산 장내 세균에 합성이 되고 식품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 결핍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섭취. 기존 1일 충분 섭취량은 남녀 모두 5mg이다 함유식품으로는 버섯, 간, 땅콩, 달걀, 효모, 우유 등이 있다 바이타민 B6 다른 말로 뭐 피리독신이라 이름을 부르는 피리독신, 피리독살 끝에 알 붙으면 알데하이드 그다음 피리독사민, 아민 이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인체 내에서 서로 상호 전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일 권장 섭취량 남녀 각각 1.5, 1.4g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합류식품으로는 효모, 살격, 공유 소맥, 배아, 간, 돈육자 도 그다음 바이오틴, 비오틴 자 항피부염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요소 사이오펜 발레르산이 결합된 화합물이다. 자 바이오틴이 지금 이세 가지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바이오틴 온수와 묽은 알칼리 용액에 녹습니다. 보통 물과 묽은 산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강산 강 알칼리에 가해되면 분해어 버립니다. 자, 자주 나오는 것이 우리 남백에 남백에 에비딘 혹은 아비딘이라고는 하당 단백질 이것과 결합해버리면 바이오틴이 불활성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남백아비딘과 바이오틴이 결합해서 바이오틴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 남백, 남백은 남백을 가열해서 아비딘 변성을 시켜버리면 이제 바이오틴은 분리됨으로 흡수 이용할 수가 있다. 장내 세균에 합성되지만은 결핍증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 엽산. 자 엽산 구조. 자 구조식. 엽산은 뭐? 부테리딘뭐 파라아미노 벤조익 애시드 글루탐산 이세 가지 산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다. 지금 얘기하는 자이세 가지 물질이 파라아미노 벤조익 애시드 자 여기에 파라아미노 요 아미노 벤조익 애시드 여보분 파라아미노 벤조익 애시드 그 다음, 요 부분이, 글루탐산. 글루탐산. 보이죠? 그 다음,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푸테리딘. 그러니까, 푸테리, 푸테리딘. 자, 요렇게, 푸테리딘. 파라 아미노 벤조 익에시드그 다음, 글루탐산, 이와 같이 세 물질이 화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이 엽산이다. 엽산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오 엽산. 자, 황색 결정으로 물에 약간 녹으며 식품조리, 가공, 저장에서 상당량 손실됩니다. 엽산, 조리 과정에서 상당량 손실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식품 조리, 가공, 저장 과정에서 상당량 손, 손실이 일어나고, 알카리성에서 열에는 안정하나 빛에 의해서 분해되고, 장내 세균에 의해서 합성됨으로 결핍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은 섭취가 안 되는 사람, 그 다음 장내 세균이 활발하게 합성을 못 해준다든지 이러면은 부족하잖아. 특히 임신 초기에 이 엽산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일일 섭취 권장량 남녀 모두 400마이크로그램이다 일반적 동식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요 함유식품으로 채소류, 콩, 뭐간 이런 쪽에 자 들어있다 뭐 엽산이 한 물질이 아니고 이렇게 결합한 세 가지 이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다. 일단 비타민 B12 자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어서 코발아민이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코발라민 안쪽에 코발트 보이죠? 코발라민 열에는 안정한 편이나 광선이나 산 알칼리에서 서서히 파괴됩니다. 식품 중에 대부분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물론 장내 세균에서 합성되므로 결핍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어요. 자, 일일 권장 섭취량은 남녀 모두 2.4 마이크로그램 아주 극히 작은 양입니다. 그렇지만 없으면 몸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부족하다. 섭취해야 돼요. 바이타민C 자, 바이타민C 식품 중에 사, 산화형, 환원형으로 존재한다. 자 이게 뭐냐? 환원형이 뭐고 산화형이 뭐냐? 환원형은 글자가 되어 바이타민C 역할을 할수 있는 물질이고 산화형은 남을 이제 산화 억제 방지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산화방지제다는 얘기가 뭡니까 산화를 억제시킨다 이 말이에요 산화를 억제시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환원을 시킬 수 있는 환원제다 이 말입니다 환원제다는 얘기는 남을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 환원제잖아 남을 환원을 시키려면은 뭐를 공급해줘야 돼 수소나 전자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이 환원제야 산화 억제제야 산화 방지제야 어떻게 산화를 억제시키냐 수소를 공급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수소를 잃어버리잖아 그럼 자기 자신 산화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산원형 산화형 구분이 되겠죠. 자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온도, 빛, 알칼리 금속 이온 등이 산화를 촉진시킵니다. 자 아스코르브산 산화효소는, 자 아스코르브산 산화효소는 오이, 당근, 양배추, 호박에 많습니다. 무와 파에는 적은 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스코르브 산을 산화시키는 산화효소가 오이나 당근, 양배추, 호박에 많이 있다는 얘기는 어때요? 이거를 무와 파를 같이 이 오이, 당근, 양파, 호박하고 무, 파를 같이 혼합시켜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왜, 뭐, 당근하고, 무하고, 뭐, 오이하고, 뭐, 무하고, 파하고, 같이 조리 안 하죠? 안 하죠? 같이 섞어가 물김치 담고 안 하죠? 왜안 하느냐? 이유가 여기 있잖아. 그 다음. 체내 산화하는 방, 반응과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트립토판 대사에 관여한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C가 산화하는 반응 관여했고,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트립토판 대사에 관여합니다. 그다음 또 혈액 응고 촉진도 합니다.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1일 권장 섭취량 모두 100mg이다. 근데 실제로 이걸 굉장히 많은 양을 주장하는 바이타민, 아주 옹호하는 그 의사들도 주장이 있거든요. 하루에 100mg이 아니고 몇 g을 갖다, 다가 섭취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찌 되었든지 자, 여기 보시면은 환원형 그러는 이겁니다. 수소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수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때요? 자, 이온화됐고 이 산화형으로 되어 버리면은 이제 수소를 다른 물질의 산화 방지를 위해서, 산화 억제를 위해서, 환원을 위해서 공급해주고 자기 자신은 이와 같은 산화형으로 바뀝니다. 자, 이온화된 아스코로브산, 아스코로빌, 라디칼, 그 다음 산화형 디하이드로 아스코로브산, DED가만 뭐 제거된 하이드로, 하이드로 수소 얘기입니다. 수소가 제거된, 이게 수소가 제거되고 없잖아. 이게 산화형이다. 자, 이 산화형은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어떻게 분해되어 가지고 배설이 되냐 하면은 자, 이와 같이 2, 3 다이키토 엘 글루콘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옥살산염이나뭐트레온산염 등으로 분해되어서 대사가 됩니다. 자, 문제는 바이타민C를 많이 먹고 나서 몸에 이 옥살산 수산 옥살산이 되어 있다면은 만약에 칼슘과 염을 만들면은 이것이 몸속에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결석이. 그래서 바이타민C, 결국에는 많이 드시면 이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옥살산염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바이타민C는 어디에? 신선한 채소, 과일에 많으며 감귤류, 토마토, 딸기, 양배추, 고추 등에 풍부합니다. 자, 감귤류, 토마토, 딸기, 양배추, 고추 등에 풍부합니다. 그런데 우유나 육류, 달걀 등 동물성 식품과 곡류, 두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껍질째 먹는 콩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콩이 발화할 때 바이타민C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콩이 발화했다, 뭐 콩나물 내 먹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외에도 바이타민 뭐 B4라고 명명하는 카니틴이 있고요. 바이타민 종류에 카니틴 들어보셨죠? 어디에? 카니틴 하는 역할이 뭘까? 지질 대사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지질에 지질 대사 과정에 이 카니틴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지방산을 갖다가 옮겨 그러니까 이동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 뭐또 비타민 뭐 l 비타민 p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데 자, 뭐 여기서 상세하게 얘기하시는 말고 그 그냥 아, 그런 얘기를 하는 하는 얘기가 있구나 정도 자, 그 다음 수용성 바이타민 종류 특성 그 다음 지용성 바이타민 특성 자, 여기에 대해서 책을 한번 보시고 나서 PPT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자, 바이타민 지용성 수용성은 됐고 지용성 바이타민 자, 바이타민 A 다른 말로 이름을 레티놀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레티놀. 자, 정상적인 성장, 발달, 생식, 상피세포 분화, 뭐, 세포 분열, 유전자 조절, 면역 기능, 면역 반응 등의 역할을 합니다. 자, 시각 색소로 작용하는 레티날. 그 다음, 세포 분화 조절하는 세포 내 신호 전달 물질로 레티노이드. 레티노산. 자, 이런 것들 도다 이렇게 레티노이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 A 그룹에 그냥 포함을 시켜 버릴게요. 그리고 좀더뭐 미세화 한다면은 비타민 A 1을 레티놀, 뭐 비타민 A 2는 3-디하이드로레티놀 뭐 이렇게 좀더 세분화해서 구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식물계에서 바이타민 A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전구체가 존재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카로틴입니다. 카로틴. 자, 대표적은, 대표적 카로틴,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바이타민 A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 전구체입니다. 당연히 바이타민 A 물에 녹지 않아요. 지방 유기 용매에 잘 녹습니다. 다망색 침상 결정입니다. 알칼리성에서는 비교적 안정하지만요, 산성에서 쉽게 파괴가 됩니다. 공기 열에 의해서도 산화가 됩니다. 자, 일일 권장 섭취량이 남녀 800 마이크로그램, 650 마이크로그램, RA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약자가 레티놀 활성당량 이런 표시입니다. 레티놀 활성당량.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동물성 식품 속에는 바이타민 A 형태로 주로 포유류, 해산물, 담수어, 간, 그 다음에 안구. 자,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식물성 식품에서는 당근, 당근, 뭐 시금치, 무 등의 카로틴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자, 카로틴은 대개 흡수율이 나빠요. 뭐10 내지 30% 정도, 그런데 만약에 지방 함께 섭취한다면 한 50%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자, 베타카로틴의 효력은 자, 베타카로틴의 효력은 비타민 A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베타카로틴으로 섭취를 한다면은 뭐 섭취량은 한 3배 정도 더 섭취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타민 D 자, 칼슘 대사 조절하고요. 그러니까 뼈 건강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세포 증식, 분화 면역 기능에도 관여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이바있다 바이타민 D가 석회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롤 핵을 가진 프로바이타민 D가 자외선을 받아서 바이타민 D2, D3 등을 생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 우리 피부에서 합성이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자, 일일 충분 섭취량, 남녀모두 1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 섭취량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남녀모두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왜 상한 섭취량 설정했을까요? 과량 드시면은 건강에 나쁠 수 있다는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자, 이때 우리가 상한 섭취량을 둡니다. 자 간유 중에 많이 들어있고요. 어육, 우유, 난황, 버터에도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효모, 버섯, 곰팡이 등에서도 프로바이타민 D2 인 에르고스테롤이 들어 있다 바이타민 D 바이타민 E 토코페롤이라 얘기를 합니다 바이타민 E 뭐 항불임성 바이타민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전부 지용성 바이타민이니까 지방이나 유기용매에잘 녹습니다 미황색 물질로 산과 열에는 비교적 안정하나 자외선이나 뭐 산하에 약합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바이타민 E가 그러니까 산하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바이타민 A 그 다음에 카로틴 유지 이 산하를 억제시켜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지용성 바이타민이니까 지용성 물질이 바이타민 A나 그 다음 카로틴 유지 이 속에 항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 좋잖아 바이타민 E 자 일일 충분 섭취량 남녀 모두 12마이크로그램 여기도 상한 섭취량 설정되어 있죠. 그죠? 상한 섭취량 540마이크로그램 동식물성 식품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기름과 살격이름, 녹황색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타민 E 그다 바이타민 K 다른 말로 메나티온 이렇게 이름을 부른 겁니다. 혈액 응고 관련어 있는 비타민입니다. 자 결핍되면 피부에 출혈 증상이 나타나고요. 혈액 응고가 잘 되지 못합니다. 혈액 응고가 잘 되지 못한다. 상당히 나중에 뭐 출혈이 일어나면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일일충분 섭취량은 각각 남녀 75-65마이크로그램이다. 시금치, 양배추, 당근, 잎등 녹황색 채소에 많다. 토마토콩, 해조류, 달걀, 간 등에도 상당량 들어있다. 그 다음 곰팡이나 효모의 증식 방지를 위한 식품의 방부제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그 밖에 이제 바이타민 뭐 F라고 부르는 필수 지방산인 리노레산, 리노렌산, 리노렌산, 알파리노렌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자, 이런 것들이 있다. 표에 정리된 걸 한번 보시고, 자, 이것으로 바이타민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